일단 농협이 언제 납입면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성인보험에도. 아, 이달 그래. 기준으로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보험사가 홍국화재입니다. 네. 우리는 한정된 보험료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보험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35세 남성이 1억을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 20년 납 16만원입니다. 정기보험 20년 내고 20년 보장받는 기준으로 음. 19,600원입니다. 거의 8배랑 가 차이가 음. 나요제 어, 의견상 음. 0비 포함 5만원대라면 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보험료를 어느정도 지정을 해두셨다면 부모님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부모님을 보시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앓으셨던 음.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본인의 미래가 살짝 보입니다 납입기간이 한 7년,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완납된 음. 보험만큼 가장 큰 무기는 없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지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인건강보험의 전문가 조호민 팀장님 모시고요. 성인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들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 네, 안녕하세요. 조호민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건강보험 보험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가장 많은 그리고 주요층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성인건강보험이라고 하는데 정의 내려주신다면? 20세 이상부터가 보통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20세부터 30세 이하는 어린이 보험으로 성인건강보험을 준비를 하시곤 합니다. 이제 성인건강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의 차이점은 가입한도랑 납입면제 대상 질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음. 당연히 이제 20대이신 분들은 성인 보험을 가입하시기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성인건강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드밴티지가 있겠죠. 보험 나이로 31세 이상이신 분들이 가입하는 모든 건강보험을 성인건강 라고요 보험사별 그리고 상품별, 유형별로 낮은 면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니까요. 해당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 상담받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른이 보험이 거의 스탠다드해지다 보니까 2 0 세부터 30세까지는 이제 논쟁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20대 분들은 어른이 보험으로 31세부터 를 저희가 이제 성인 건강으로 분류해서 65세까지 내지는 70세, 80세까지도 성인 보험으로 좀 분리가 돼어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연구하시는 파트가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아 그렇죠. 네. 보통 리모델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제가 상담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공부 많이 하시는 전문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웃음> 근데 어쨌든 성인보험은 보험이 없는데 새롭게 가입하겠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냐 이런 문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먼저 점검부터 받아보시려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기존 보험을 논하지 않고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라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음. 성인보험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 보험 진단 내지는 가장 요즘에 대표적인 얘기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것 같은데 사실 이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의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음, 내가 가지고 있던 보험이 현재 기준으로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보통 리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가 총세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첫 번째는 과거에 가입한 보험이 잘못되었을 경우 음. 어, 보통 이 보험 상품에 대한 상담은 거의 없어요 니즈 환기에 너무 집중을 음. 하셔서 음. 이게 왜 필요하고 없으면 음. 어떻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 됐다 보니까 음. 분명히 내가 니즈는 생겼는데 어, 상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전혀 없이 고객님들 음. 각각에게 적합치 않은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여전히 음. 많습니다 두번째는 어, 보장 대비 과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친 보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험으로 과지출이라는 소리는 유지가 힘들다는 뜻이겠죠 보험은 유지가 안되면 의미가 없는 금융상품이잖아요 그렇죠. 4 0시대 분들은 현재 뭐7 8 0만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런 분들 오랫동안 냈으니까 아깝죠 아까운데 뭘워야될지도 모르세요 어떤 보험상품은 아직까지도 쓸모가 있고 어떤 보험상품은 너무 과보장되어 있고 이러한 식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보통 보험 리모델링을 받는 두 번째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의학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험 상품도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 라고 하면 보통 거의 다 수술이었을 거예요. 때에 따라 항암방사선이라든지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의학 기술 발전에 따라서 표적항암도 나오고 3세대 면역항암제도 나오면서 점점 더 수술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또 조기에 발견될 확률 도 너무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면서 이제 과거에는 암 수술비라는 특약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겠죠. 뭐 암의 국한돼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어떤 치료법이 나올지 모르고 뭐 그에 맞춰서 보험 상품은 계속해서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5년 혹은 10년 주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아직까지도 유효한지 어이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만한지 뭐 살펴보시는 그런 과정이 리모델링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님들하고 항상 말씀을 나누지만. 보험이라는 상품은 계속해서 시대를 타고 변화하기 때문에 사실 뭐 과거보험이 무조건 좋다. 아니면 요즘 보험이 무조건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고객님의 어떤 납입 여력이라던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향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상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리모델은 필수 불가결의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충분히 설명시켜 줄수 있는 설계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죠. 그렇게까지 딥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없죠. 음.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전문가님들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라 의미에서 저희 보험연구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니까요. 어, 뭐 리모델링에 대한 오해도 좀 푸시고 그다음 리모델링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관점도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님이든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든 가장 예민한 건 보험료일 것 같아요 음. 음.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구성하는 게 가장 적절하냐 어. 그 기본의 기준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전문가님으로서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얼마면 적당할까요? 어,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 하 보험료를 이제 내가 혼자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성인 분들이라면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가계 지출을 기반해서 이 보험료를 선정하셔야 돼요. 똑같은 30살이라고 해서 제가 15만 원 했으니까 나도 15만 원내 어, 동생이 5만 원이니까 난 10만 원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출을 계획했을 때 향후 내가 부담이 전혀 되지 않는 금액으로 먼저 금액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우선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 보험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탑당한 보험료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가 딱 얼마다 뭐사인 가족 기준으로 뭐 1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건 없다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게. 음, 음. 그렇게 음. 건강보험 하면 아무래도 제일 핵심이 되는 담보는 3대 진단금 이 얘기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3대 진단금이 정말 중요하냐 그러면 중요하다면 왜 중요한 거냐에 대한 좀 답을 좀 내려주시죠 3대 진단금이라고 하면 다 치료비를 위해서 가입하시는 줄 알고 계세요 음. 이 정도면 치료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아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이 진단비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개인차가 있겠지만 실손의료비 보험만 가지고 있더라도 치료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암에 걸렸다고 가정 해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도 있고 음. 그 제도를 통해서 내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암에 대한 치료 전부에 대한 급여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5%만 내가 부담하면 돼요. 근데 왜진단비를 가입하냐. 진단비를 가입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급받기 가장 쉬운 유형의 특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으로 진단을 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진단과 동시에 실제 갈 확률이 24% 정도 된다고 해요.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안에 거의 다 실직된다고 합니다. 치료받아야겠죠. 되 실직은 했습니다. 이 생계비가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 이 진단비에서 나오거든요. 이 진단비를 통해서 내가 월에 들어왔던 소득을 이걸로 대체하기 위함이죠. 이게 없다면 당연히 실비만으로는 소득 보장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3대 진단비가 있어야 내가 소득으로 인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급이 받기 쉬운 유형의 특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내가 치료를 받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되게 많아요 진단비도 있고 수술비도 있죠 후유장애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사실은 수술비든 후유장애든 내가 수술을 받아야 나오죠 하나는 또 6개월이라는 후유장애 그 기간도 봐야 되죠 뭐 어떤 조건부가 달린다는 말이에데 진단비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 병으로 진단 확정만 되면 내가 가입한 금액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어.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저희가 권장하는 3천만원 5천만원 암진단금 가지고 평생의 소득을 보장받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제 사회화 하는데 그걸 적응하는 기간들이 보통 1,2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고 있고 그걸 쓰는데 적정한 최소치 그래서 3대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일단 지급받기 가장 쉬운 형태의 특약이다 음, 음. 지금 보험사가 지급을 가장 많이 해주는 담부이기도 하고요 그쵸. 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것같습이 어,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요 보장 있잖아요. 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비교하기 딱 좋은 회사가 디사예요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를 진짜 일찍 판매를 했었거든요. 음. 만기가 길진 않았지만 80세 만기로 뇌혈관이랑 허혈성 진단비를 정말 일찍 팔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성인보험에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DB가 제일 비쌉니다. 아. 네, 그것도 압도적으로 비싸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보면서 미루어. 볼수 있다는 것은 표적항암 특약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손해율이 그러니까 제대로 측정이 돼있지 않았겠죠. 네. 그럼 이게 향후 10년 뒤에는 얼마가 됐지 모릅니다. 저희가 담보별로 이게 얼마큼 올라가고 있는지 그 전에 팔았던 증권들이나 이런 것들로도 비교해보고 1년 동안에 이런 전체 추이도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3대 진단급 중요하다. 음. 그리고 회사별로도 어떻게 변화 추이가 생기는지도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수술비 담보지 않나 예전에는 그냥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이렇게만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종수술비에 어, 대한 개념도 있고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건이 엔대 수술비 이 모든 수술비를 다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비 특약이든 후유장애 특약이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되게 한정된 보험료 내에서 최선의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를 무한대로 낼수 있다면 수술비든 후시장이든 다 가입하는 게 좋겠죠 특정제병수술비, 종수술비, 일반수술비 모두 같이 가입해두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효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 가입을 한다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두 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이것도 한정된 보험료 안에서 결정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음. 어저 같은 경우는 보통 첫 번째로 종 수술비를 먼저 권장드리고요. 음.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비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개 된다면 그 일반 질병 수술비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비라는 특약이 사실 되게 미래지향적 특약이에요. 당장 현재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손 의료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우려해 봤을 때는 나중에 이 실손 의료비를 어느 정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갖고 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음, 저 역시도 그렇게 음.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우리가 왜 후유장애 특약을 준비하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뇌졸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0명이 이제 뇌졸중에 걸렸다고 하면 완치되는 경우는 한명 정도라고 합니다 음. 그중에 6명은 후유장애가 남고요 3명은 사망한다고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6명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 그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겠죠 음.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도 후유장애 못 받을 거다 죽을 정도 돼야 나온다 음.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음. 이게 부위별 장애율을 합산해서 80%가 넘으면 나오는 특약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조중에 걸리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유장애 특약들 고도 후유장의 특약들도 진단비만큼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교통사고로 당해서 크게 다쳤다 내가 일하다가 한쪽 팔을 못 쓰게 됐다 뭐 하반신 마비가 됐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치명적 위험입니다. 음. 그렇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주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유장애 특약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부담비까지 해서 계약한 보험료 내에서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입하시면 좋다. 이 후유장애는 사실 논쟁의 핵심은 과연 후유장애를 몇 세대까지 넣는게좀 좋냐. 성인보험 전문가님으로서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접하시는데 신규 가입이랄 경우에 가장 권장해드릴 수 있는 연령대? 35세 남성이 3천만 원 가입하는데 9천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천만 원당 3천원 꼴이죠. 근데 당연히 80세 만기 기준입니다. 네네. 90세로 하시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기 어렵죠. 네 그렇죠. 어렵죠. 네. 근데 만약에 45세 남성이 똑같은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 한 상품으로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보험사도 거의 없고요. 되더라도 2천만 원에 9천원 꼴. 그러니까 35세는 3천에 9천인데 45세는 2천만원에 9천원 이상 합니다 음. 거의 뭐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음. 그래서 보통은 30대까지는 질병후유장애를 적극 권장드리고 있고요. 40대 분들께는 선택에 따라서 여력이 되신다면 넣으셔도 괜찮다. 그리고 50대 분들은 질병후유장애는 20% 이상이나 50% 이상 고도후유장애 외에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일전에 응. 말씀드린 것처럼 외쪽 질환은 이 고도후유장애와 연관돼서 지급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응. 근데 만약에 옛날에 가입하셨던 보험은 질병고도후유장애가 1억씩 들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막 5천 들어가 있으신 분도 있는데 연면 설계사분들이 이거를 필요 없는 특약이라고 다 지우도록 권유하시더라고요.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한 치약임이 분명한데, 삭제를 권장하더라고요. 설계사들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삭제한다기 보다는 이 담보가 다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와 히스토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들어보시고 담보를 조정하시는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로 성인건강보험에서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당보들이 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적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에 접목시키면 뭐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라든지 교동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본인의 경제적 위험이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전자 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옆집으로 불, 오, 불이 온게 탔습니다. 다 보상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 내가 만약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내 집도 탔는데 음. 어 미치는 거죠. 음. 그런 경우.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어떤 작은 일들만 일어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큰 일도 무조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이 없다면 온전히 내 돈이 나가는 겁니다. 경제적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종합해보자면 이제 성인건강보험에서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 진단비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화재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음, 뻔한 얘기 같지만 이 많은 담보들 또 그리고 회사별로 다 구분하고 뭐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상담하는데 있어서 되게 많은 소요가 될것 같아요 시간적인 소요가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구축화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부정적인 면도 꽤 많아요 음. 그러니까 고객들께서 님 내가 찾아봤고 많이 찾아봤으니까 굉장히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여기 보험사 설계해 주세요 음. 저기보험사 설계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상 그런 분들 조금만 여쭤봐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플랫폼 상으로 그 상품이 가지는 아니면 어떤 특약이 가지는 이런 내용은 정형화된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고객님들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고 질병도 다 다르고 가족력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글이 써져 있는 경우나 영상은 없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아우러서 상담을 해주는 설계사를 만나는 것도 보기고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일을 바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 <웃음> 네. 아주 진짜 질문 많이 하는 전문가님으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 하, 상담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음, 네 맞아요. 어, 어 그런 오해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전문가님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존의 보험을 너무 안일하게 가입하신 분들도 많고 안일하게 상담해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시는데 그거좀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사계사분들이 진짜 여러 가지 병력도 물어보시고 가족력도 물어보시고 심지어 뭐 취미생활까지도 물어보시고 이런 걸 알아야 한정적인 부분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분이 확률적으로 높은 담보들을 구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이게 맞춤 설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어,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상담 과정 안에서 어~ 고객님과 전문가님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큰 틀의 성인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연령별로 좀 들어가서 네 30대에 대한 성인 건강보험 가이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그 세대별로 그 문화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보험 설계를 제대로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들이 좀 있을까요? 30대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결혼을 막 하셨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어, 저도 포함이고요. <웃음>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떤 부분이 고민이냐면 한 가정의 주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셨던 보험을 인계받았을 때 이걸 정말 어떻게 하느냐 음. 이거 계속 내는 게 맞냐 4월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완전 딱이 케이스였어요 3 0 살이셨고 어머님께 보험을 인계받았는데 너무 오래 내셔서 아까워서 다 살리는 설계를 해드렸어요 근데 본인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는 못하고 이제 포커싱이 어디에 돼 있냐면 프레시하게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음. 어, 어머님이 해준 건 구식 방법 음. 난 이제 새로운 맞춤 지금에 맞는 보험을 가입할 거야 음. 제가 음. 어떤 설명을 해드려도 과거의 상품은 유지할 의미가 없다 음. 본인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엄마가 10년 전에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 보험 상품이 지금 의미가 있냐 뭐 암천만 원 이거 의미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은 납입 기간이 한 7년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음. 완납된 보험만큼 가장 큰 무기는 없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걸 관과하시면 안 됩니다 음. 그 담보 담보 하나들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렇죠. 가입한 방법, 절차, 그 다음에 이 연령대에 꼭 필요하지 않은 담보들이 어, 무분별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보험 전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오해하지 마셔라 음. 그래서 전문가님의 얘기는 무분별한 해지는 진짜 독이 될수 있죠 지향하셔야 됩니다. 어. 네, 큰일 납니다 그러면 평생 보장을 준비하는 기반이 되는 보험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그쵸 네.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좀 있을까? 내가 보험료를 얼마를 계획해야 될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맞벌이 한다고 해서 평생 맞벌이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음. 어, 한 5년 정도까지는 내놔 보시고 이 보험료를 한번 계획을 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대로 해 주시면 4 50대 때 돼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이 보험료를 얼마 정도 쓸지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이런 얘기 하세요 어렸을 때 가입하는 게 좋다고 싸다고 하니 음. 뭐 중심보험도 막더 어렸을 때 가입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것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음. 30대 때는 사실 변동성이 진짜 커요 네. 7,80% 정도만 정말 필수적인 부분들만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 좀 챙기셔도 충분하다 그럼 네. 어린 나이에 준비할수록 보험료가 쌀 뿐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음. 네. 고려하실 때는 최소 5년 내가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 거냐까지도 고려하는 상담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 30대들 보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일단 보험료는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두셨다면 부모님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부모님을 보시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음. 앓으셨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본인의 미래가 살짝 보입니다 뭐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가족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쪽으로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가닥이 잡히는 거죠 음. 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암은 하나도 없는데 어, 심장질환이 있었다 그러면 암에 대한 비중은 기본만 하고 이대에 대한 보장을 든든하게 준비하는 거죠 어,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유전학적인 걸 떠나서 어, 어. 우리가 식구라고 얘기하는 건 같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식습관도 비슷해지고 생활 패턴도 비슷해지고 하다 보니 당연히 뭐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저도 이제 30대 후반되고 40대를 바라보다 보니까 부모님을 닮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부모님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조금 더 포커스를 더 가져가야 될 담보들이 뭐가 있을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부모님의 어떤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비중을 좀 선택을 했다면 어떤 담보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세워주신다면 어떤 질병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들셨을 때는 해당 질병의 치료법을 치료법이 무엇인지 치료법이 방 무엇인지 접근해 보시는 게 정말 좋은 팁이 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암이라고 먼저 해볼게요 암 같은 경우 발병하게 되면 치료 방법이 뭐가 있죠? 수술, 그다음에 항암, 약물치료 그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그쵸? 수술이 뭐 당연히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특정 부위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수술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가장 암세포를 제거하기 좋은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 항암약물치료항암방사선치료 이러한 보장 자체를 내가 구성해야겠구나 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음. 암에 대한 치료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 암수술비 특약 같은 경우는 과거 7, 8년 전 대비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암수술비 특약을 구성을 하기보다는 어, 그만큼의 보험료를 갱신형으로 암진단비를 보완형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음.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뭐 암과 관련된 부분들도 치료 방법들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우리한테 필요한 단법가 뭔지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대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응. 이대질환도 접근방식이 동일합니다 자, 뇌질환이라고 하면 보통은 뇌출혈, 뇌경색만 얘기하잖아요 그쵸? 실제로 병원에 두통이 극심해서 갔다 MRI 찍어보면 은 혈관이 막 부풀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건 뇌동맥류 이 부풀어 있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어떤 혈관이 길게 엄청 좁아져 있어요 응. 그러면 은 일단 기타 뇌혈관 질환으로 진압받을 수 있는 확률성이 높고 그이 혈관이 막혔습니다. 그럼 뇌경색인 거죠. 음, 음. 뇌동맥류 같은 경우는 이 부풀어 있는 곳에다가 카테터를 통해서 백금으로 이루어진 코일을 넣어버립니다 안에다가.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혈관 보강도 되고요. 그쪽으로 혈류가 흐르는 것도 방지하는 어, 수술이 될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코일색전술이라고 하고요. 어, 뇌경색 같은 경우는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어, 혈전용의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음. 이제 연령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면 바로 수술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뇌질환은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유장애가 많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네. 진단받았고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내가 보장이 될게 뭘까요?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좁아졌다 어, 협심증이죠 박혔다 어, 심문경색입니다 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료법이 있는데 스탠드 삽입술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이 혈관이 너무 길게 박혀서 이제 스탠드 삽입술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그 관상동맥을 버리고 관상동맥 우회술를 수술을 받게 돼요 이건 대수술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대수술이기 때문에 회복기간이 꽤 걸려요 음.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거나 죽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후유장애가 크게 남는 경우는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할 게 뭐죠? 진단받았고 수술받았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료, 한정된 보험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비이기 때문에 어, 진단비 먼저 구성하시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 수술비, 고도우장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음, 30대 분들이라면 어,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영유아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태아보험의 주 목적인 이 선천 이상 질병과 영유아 시기 때 발병할 수 있는 고도 위험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구성한다면 어, 제 의견상, 실비 포함 5만원대라면, 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어, 내가 필수 특약이 아닌, 가성비 특약 정도를 더 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설계사분들과, 어, 상의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지출을 당연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실비랑 주요 진단금도 준비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한 5만원 수준이면, 충분히 모든 질병 다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주체가 아프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반드시 조정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3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 얘기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종신보험 꼭 유지해야 됩니까? 음. 사망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필요성을 좀 얘기해 를주시다 모두들 다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당연히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복이죠. 종신보험만큼 활용도가 높은 보험도 없으니까요. 음.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 대한민국 평균 가지고 있는 사망보험금 음. 이게 3,500만 원 정도라고 산출되더라고요 1인당? 1인당. 어. 근데 높은 금액이 아니죠. 딱 봐도.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대체할 수 없겠죠. 근데 우리는 한정된 보험료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보험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35세 남성이 1억을 종신보험으로 준비한다. 20년 나 16만 원입니다. 정기보험 20년 내고 20년 보장받는 기준으로 19,600원입니다. 거의 8배랑 가 차이가 나죠. 당연히 종신보험은 평생이지만 정기보험은 내가 그래도 경제활동이 활발할 시기에 진짜 저렴한 돈으로 같은 1억을 보장받지만 효율적으로 큰 보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다 소멸된다고 하니까 다싫어하시는데 생각해보면 건강보험도 다 소멸됩니다 소멸에 대해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주체인 시기 때 사망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무리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으니 대안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정기보험. 기존 게잘 유지되시고 여유롭게 납부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굳이 손해보면서 깨진 마셔야 된다. 그럼 30대들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상품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직업급수나 질병에 따라서 당연히 추천드리는 플랜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인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35세 남성 기준으로는 흥국과 KB의 조합 음. 35세 여성 기준으로는 롯데와 KB 그리고 롯데와 현대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달 기준으로? 네, 네. 네 이달 기준으로 왜냐면 네. 이달 기준으로는 이제 눈여겨봐야 될 보험사가 흥국화재입니다흥국화재가 음. 어, 지금 당장 연계 조건이 없거든요 음. 큰 메리트입니다 음. 어, 보통 보험 가입을 할때한 상품을 몰아서 가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 사망 연계라든지 뭐 다른 연계 조건이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음. 불필요한 보험료 수출을 만드는 원흉이죠. 그렇죠. 아. 일단 35세 남성을 이제 흥부 KB 조합을 말씀드렸던 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사망 연계가 없고 KB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 담보를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이 상해 사망보다는 유용하게 쓰일 확률이 좀 높겠죠. 어, 그래서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 그래서 진단비는 흥국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 KB 쪽으로는 이제 유산과 표적항암 그리고 수술비 구성을 하셔서 본인이 여러 개 맞게 조합하셔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흥국도 저렴하긴 한데 오히려 롯데가 훨씬 더 저렴해요. 어, 연계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신경 쓸 정도로 굉장히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롯데로 진단비. 그 다음에 여성 특정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싶다면 현대로 선택하시는 게 좋고 가성비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KB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니까 기준점이 되는 건 흥국이네요 기준이 됐습니다 어 정말 전사를 비교했을 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흥국 플러스 KB를 지금 가장 베이스로 한번 보시고 거기에 연령별, 성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얘기해드린 회사 안에서 비교 안내 좀 받아보시면 어 이달에 상품가입 선택하신들은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 네. 농협이 언제 납입면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 성인보험에도 아 제가 이거 지금도 드리려고 했거든요 <웃음> 어른이보험에서는 거의 뭐 농협이 지금 재폐 중이거든요 진단비에서 근데 성인보험에서는 이야기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네, 납입 면제 되는 거죠. 납입 면제가 빠져 있죠. 네, 빠져 있고 보험료 보장이라는 특약을 넣어서 납입 면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납입 면제가 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 납입 면제, 그 그러니까 보험료 보장에서 선정해 있는 질병, 암, 뇌졸중, 급성 신경경색증 그리고 50% 이상 후유 장애가 됐을 때, 어, 그 특약이 가입된 보장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 특약 가입 금액이 뭐냐? 내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 총량입니다. 음... 그거를 이제 보험금으로 주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꽤 비쌉니다. 타사에서 납입 면제를 빼고 설계를 해 보면 그 납입 면제가 어느 정도 차. 하지하는 지가 보이거든요. 음, 이 보험료에서 음. 근데 그거 대비 이 농협의 보험료 보장 특약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성인 보험에서 이 납입 면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성인 보험에서는 농협이 조금 분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어필을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납입 면제를 빨리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시켰으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35세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30세 기준에 어떤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가이드 방향들을 좀 잡아드렸어요. 성인보험 자체가 선택의 방향성이 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전문가님이랑 심도 있는 상담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안 받아보시고 충분한 설명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